오늘의 용자 아이들 세명이서 왔죠. 각자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 말해봐! 하나 둘! 아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웃음> 각자 맡은 역할의 이름 얘기해야지.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매력 보이스를 맡고 있는 민니입니다. 아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에 버커도 되고 랩도 되고 어, 비주얼도 되고 노래도 되고. 다 되고. 바로 네. 센터 우기입니다. 우기. <웃음> 네, 저, 저는 어, 아이들의 마더님 하고 있어요. 마더님. 네. 아 사실 막내예요, 막내예요. 막내인데. 와하. 육심. 역시 말괄량이 턴보이고만. 네. 오늘 나온 이유가 뭐야? 네, 저희 아이들이 1년 2개월 만에 컴백을 했어요. 와. 그리고 네. 처음으로 첫 정규 앨범이라서 정규 앨범.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어, 모든 멘트 뒤에 텀보이 다 붙일 거예요. 어, 좋았어. 네. 네. 자, 신곡 제목이? 텀볼. 신곡 제목이 뭐야? 신곡 제목은 텀보이 아, 입니다. 그뭐 컨셉이 뭐지? 아, 어, 어, 한 마리 하면은 just me i d o l 아, 라 나는 그냥 나.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었다. 어, 아이들이, 어, 뭐 아이들이 다. 전부 다말괄량이란 얘기예요. 네, 네. 아, 맞아요. 아, 그렇다면 내가 와장창 부수고 싶은 사람들의 편견. 뭐 나는 생각보다 귀엽다. 뭐나 같은 편견이 있거든. 나는 나는 머리가 크다. 뭐 이런 편견이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제로 뭐안 그렇잖아요. 그죠? 아 진짜 작으세요, 실은. 네. <웃음> 작지는 않아요. 아,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 네. 편견이 뭐가 있을까? 평... 우리 우기한테 바꾼 사람들의 편견. 저는 딱 방금 말씀하신 거 이게 사람들이 뭔가 저 데뷔할 때부터 귀엽다고 어. 되게 많이 수... 알고 있는데 네알 저는 귀여워요 네네 <웃음> 요즘에 이제 나이도 들어서 좀 성숙해지고 싶어서 뭔가 멋진 그런 느낌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에 어. 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미기는 네. 아름답고 멋지다. 네 맞아요. 민니는 저는 무대만 봤을 때 어. 많은 분들이 제가 엄청 센줄 알고 센줄 안다. 네센줄 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되게 수나요? 착해요? 수나가 착하 그건 모르겠어요 착하거든요 <웃음> 어, 아, 그쵸 슈화 맞아 너무 착해 잡아요 야. 야! 아까 아까 맏언니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웃음> 제말 믿으면 안 돼요 제 꿈이에요 슈화는 어떤 편견인가요? 더편견 편견 있을까요? 그, 남들이 봐줄 때 어때요? <웃음> 사가워 보여요 사가워 우리. 보이는 우리가 <웃음> 어, 차, 처음에 음. 뭔가 좀 뭔가 시크할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어, 따뜻한 친구 네. 그 세상에 <웃음> 제일 재밌는 친구예요 재밌어요 웃겨요 아, 네웅동해요 예. 어, 잠깐만 얘기해 봤데도 아 매력적이죠 <웃음> 예, 오늘은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추적을 해 보겠어요 추적 30번 어, 3 0 분. 자 아이들 반갑습니다 작년 1월에 완전체로 나온 게 마지막이었죠 네, 네. 네 맞아요 어, 제대로 한번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네네네 네, 네. 회... 보고 <FE Idol> <carriageî Rio> 싶은 거아 들어요. 어,สวัสดี 카พวเรา G I 카. 아. 서리카. 아하. 다 해요 다. 할까요? 버전별로 그냥 다 해봐. 영어. 로 할게. 아, Hello, I'm 하 o o 하 i e 大家好我是네 맞아. 저희 다 외국인이에요. 치나한테 너무 나한테 아, 도, 아 독일어였어요 아 뭐라고 하셨어요? 그니까요 러 반가워요 저는 머리가 커요 이렇게 아, 어 <웃음> 아, 독일어 <웃음> 자 오늘의 주적 대상 아이들 자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네. 들어보시고 마음 네. 네. 들은지 한번 보세요 자, 음악 주세요 네 오. 오. 8년 5월 데뷔하자마자 신드롬을 일으킨 걸그룹 여자아이들 미연, 민니, 서연, 우기, 슈와 데뷔 20일 만에 라타타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음! 그의 신인상을 휩쓴 후한 시누리타, 덤디덤디, 화등 틀에 갇히지 않은 색깔의 음악과 퍼포먼스로 진정한 컨셉 장인이는 인정을 받다가 2020년 3월 14일 첫 정규 앨범 'I Never Die'로 당당히 컴백. 신곡 'Tomboy'는 벌써부터 과감한 매력으로 대중들의 가슴을 마구마구 타격 중. 글로벌 대세 아티스트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그 이름은 바로 아이들. <웃음> <웃음> 마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아 너무 잘하세요. 너무 멋진. 괜찮았어요? 아, 네. 좀 추가하고 싶은 거나? 뭐 그러면 오늘 안 끝나요, 방송이. <웃음> <웃음>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어 이런 거 저런 거좀이 어, 질문을 좀해볼 텐데 네. 솔직하게 뭐 워낙 에 톰보이들은 솔직하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신곡 톰보이. 제가 오면서 좀 들었거든요, 노래를. 네. 아, 어, 너무 잘될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지금 제 녹음 날짜로 어저께 이 노래 음원이 나온 거죠?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저, 저 화이트데이 때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곡인지 홍보를 좀해 보세요. 셋 네. 중에 누가 우기가 예. 우기가 제일 한국말 아. 잘해요. 어 미니 씨. <웃음> 사실 제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요 어. 예. 근데, 근데 제가 제일 잘해요. 어, 홍보를. 네네 말 담당. 어쨌든 아이들 이게 신곡은 한보의 어떤 곡이냐면요. 진짜 방금 슈아 말한 것처럼 just me 아이들.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있다. 우리 어. 모든 편견을 깨겠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컴백한 거 치고 뭔가 어떤 기준도 나를 맞출 수 없고 난. 나다. 나, 네. 나, 라는 메시지 담은 곡입니다. 아, 저 아기 노래 들어봤는데 네. 되게 힙하더라고요, 느낌이. 네. 어, 락이죠. 어, 너무 당당해. 네. 당당합니다. 어, 네. 제가 힙합이라 그런 게 아니라 힙하다고 아주. 아 힙하다고요. 네. 아아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그 당당한 게그 가사의 중간에 뭐 어떤 가사에 서 느껴지면 My Attitude에서. 와, 아아 yes, This is My, my Attitude. 딱히 아내 태도야. 아아 보여줄게. 어, 영어 네. 잘 하시네요. 아주 당당하더라고. <웃음> 조금만 싹 들리더라고요. 네. <웃음>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파트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자, 미니. 네, Look at you. 넌못 감당했나? 아, 인어 뭐라, 뭐라고 인어요 들으셨어요? 알아 들으셨어요? 뭐라뭐라 그러는 거예요? Look at 아, you, at you. 넌못 감당했나? 아, 넌못 감당했나? 네. 음, 자 우리 우기는 어떤? 네, 부분? 저는 알아서 비처리 하겠습니다. 예. 아. 네. Yeah, 뭐야? 야, <웃음> <웃음> yeah, B? 아, 맞아요. 저 여기가 이게 비처리는 되는데 근데 어. 여러분을 시원하게 들 듣고 싶으면 저 앨범 사 가지고 근데 그 앨범도 b 가돼 있잖아요. 그그 그 안에 어. 뭐뭐안 뭐, 아, 되는 아, 앨범에 안 되는 안 그래. 되는 클린 버전은 <웃음> 앨범만 <웃음> 네, 완전 클린 아. 버전이 B로 있습니다. 되게 아긴... 신박하더라고요. 네. 노래 안에 B 처리가돼 있는 게. 맞아요. 딱 예, 네. 어 정말 그그 궁금해서 사서 들어야 되고, 맞아요. 시원해요. 나 어동 받을 할까? 라라라라, 힐링 파트. 힐링 아, 파트. <웃음> 네 시, 시작.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좀, 좀, 좀, 특이한 좀 특이한 귀여우려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목소리가. 네, 원래, 원래 목소리 좀... 그래요? 슈화가한 네. 네. 번만 더 들려 줄수 있어요? 라라라라 라, 라, 라, 라. 잠깐만. 네, 뭐, 네, 네. 여깐만요가끔지실 해도 되죠. 그런 거될수 있죠. 이게 뭐톤 보이니까. 근데 뭐 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귀여귀여귀여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괜찮네요. 어, 야가 나오네요. <웃음> 우리 회장님는 항상 나나라고 나나나라고 나나나 이렇게 하세요. 나나라. 네. <웃음> 아, <웃음> 안 되시구나 회장님. <웃음> 네. 아 가사가요 음, 사정없이 까보라고라는 가사가 있어요. 맞아요. <웃음> 이건 네. <웃음> 네. 어떻게 불러요? 사정없이 까보라고 일 o u l o 어 사정없이 까보. 어, 되게. 공격적이네요. 네. 너의 하찮은 말에 미소나 지을 바엔. 그죠그죠 그죠. 와. 이거 가사 누가 썼습니까? 서현이가. 네. 우리 리, 리, 서현이가. 리더 서현이가. 아, 리더가 썼어어 네, 서현이. 아, 네. <웃음> 원래 그 리더의 성격은 어때요? 뭐 직설적이에요. 직설적, 네. 우 가사대로. 이 성적이... 아, 이대로. 이렇 <웃음> 하시면 됩니다 물어봤어요, 어, <웃음> 혹시? 리더한테 이 가사 쓰고 나서 이거 혹시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근데 사실 글쎄요 안 물어봤어? 네. 물어봤... 예측적으로는 뭔가 사실 저희 아이들 노래 항상 음. 당당함을 갖고 있고 우리 그렇지, 아이들만 있는 아이들로네.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서 맞아, 맞아. 모든 사람한테 전달할 어, 수 어. 싶은 우리 그 세계관인 것 같아요 네, 음. 나는 나다 아 당당해 한번해 당당해 <웃음> 뮤직비디오의 그 색감이 아주 화려하고 네 수격적이라고 저희 두 스틸컷만 보고 있는데도 와 되게 공격적이에요. 네. 되게 빨간 느낌이 아주. 예, 네. 아 너무 멋있다. <웃음> 메이크업도 아주 스모키한 느낌이고. 네. 어, 와 컬러감도 아주 그냥 거의 그 레드가 그죠. 좀이루고 네.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강렬하게. 네. 어떤 컨셉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약간 영화처럼. 영화처럼. 네, 형, 영화 본 듯한 그런 음. 컨셉으로 찍어가지고. 어. 그런 영화 느낌의 영화 신인마틱 네, 맞아요. 신인마틱한 느낌. 네. 그러면 포인트는 킬링 파트에 그 아까 라라라라라라 여기에 그거 안무, 뭐, 안무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야쇼 한번 보여줘라. 보여줘. 보여줘. <웃음> 여기. 예. 프리쇼미. 배달 와. 언니 귀여운 옷이. 그냥,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눈 눈빛을 봐야 되는데 쇼. 눈빛을 봐야 되는데 이거 아,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찍을 거야 이거 지금 찍을 거니까 아, 잠깐만요. 올려 온다 온다. 방송놈이 막 달려오고 있죠? 어고생하십니다잘 보이는데? 자자. 근데 네 일단 하고 얘기랄랄라은 근데 슈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슈아가 해야죠 아니 아니 목소리도 아목 뭐 소리 아, 네. <웃음> 그러면 아 이렇게 해요 어, 같이 불러줄게요 네. 오케이 네 5, 6, 7, 8 랄라 뭐야 뭐야! 어직감백했는데왜 이렇게 긴장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엄마 이런 걸 긴장하고 그래 여기 아니 방청객 지금 10명 있는데 뭘 파이팅! 알았요 할게요 5, 6, 7, 8 랄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오오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 네 la, 네. 근데... 여기 포인트 아무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네, 맞아요. <웃음> 네. 야 이거 포인트인데 뭘또 아는 게. 이 킬링 파트. 야, 킬링, 킬링 파트. 에... 포인트 아무도. 포인트 아무도 있죠? 이 사시? 네. 포인트는 뭐예요? 말해 주실까요? 네. 제가 보여주 되니까 한번. 아니 무기. 무기 왜 자꾸 이쪽으로 넘겨요? 저한테. <웃음> 아, 아, 저는 챙기는 거예요당저 아, <웃음> 아, <챙기네>. 네, 챙기는 <웃음> 거예요 자. 5 6 7. 예. 텀밤. 아니.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 무 아무. 아. 아. f 이 7, 잠잠만만요 e 어저께 데뷔한 거 맞아요? 다시 데뷔하는 마음으로 m 아주 아주 신인이었어아 u r e a comeback. 아 a b i a n Tabian, Tabian, Tabian, Tabian, t a b i a 이 t a b i a e a i a n t b n b i a 아, t 쿵 아, a n t 이게 마스크, 마스크 쓰고 ]은...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저희 바닥 아, 나와요. 아, 바닥이 나와. 그 네. 그러면 이거 내려놓고 어? 그 한번 셋이 똑같이 안무를 한번 보여줘 그 부분만. 어. 그러면 이거 마이크는 아. 슈한테만 돼 있으니까 슈아가 노래를 조금만 부르면서 해 봐요, 같이. 네. 나둘셋 넷. Yeah, Tomboy. 아아 아아아. <웃음> 아, 아. 아. <웃음> 야. 어떻게 된 거야? <웃음> 계속. 맞아, <웃음> 이런 거예요. 아, 쉽게 <웃음> 따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웃음> 네. 따라 할수 있네. 자, 그러면 아직 못 들어보신 우리 쇼다 여분들을 위해서 여자 아이들의 엄청난 신곡입니다. 이거 <웃음> 아 터너블 듣고 오도록 하죠. 아, 너무 강렬합니다. 예. <웃음> <웃음> 아, 뮤직비디오가 엄청나네요. 네. 예돈 많이 썼어요 아, 아, 돈 많이 썼다 <웃음> <웃음> 얼마 들어온지 알아요 대충 대춘... 붙지를 못하겠어요네 아, <웃음> <웃음> 열심히 컨벤하고 <컴백하고>. 네. 어, <웃음> 아니 또뭐 그쪽 회사에서 돈좀 엄청 드렸어 이런 얘기 를하던가요아뭐저일년 만에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아, 엄청난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아, 네, 많이 들어갔겠다딱남 아, 냄새 나죠? <웃음> 예돈 냄새가 많이 나지만 <웃음> 그렇죠, 그렇죠. 아주 강렬합니다 네네네. 색감도 너무 강렬하고 와그 마지막에 어유 뭐, 어휴, 그뭐 이, 그 인형 그 남자 어어 아, 아, <웃음> 그 정도만 뭐그 정도 들으면서 거기 엄청 귀여웠어요. 어유 <웃음> 아, 그 킬링 파트라고 한그 쉬화의 그 랄랄라 부분이 와 네. 어�, 들을 때마다 너무 좋네요. 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웃음> 할게요. 어. 네. 공백기가 1년 2개월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어떻게 지내요? 1년 2개월 동안 이 랄랄라 <웃음> 이걸 준비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웃음> 그죠 <그쵸>, 어. <웃음>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갔다 고향에 가서 아, 고향에 갔네 쉬면서 거. 활동도 좀 했어요. 어 네. 그래 그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럼 어, 뭐. 어떤 저는 화보도 찍고 노래도 콜라보해서 태국 노래 처음으로 태국 노래를 냈어요. 태국. 오 진짜? 네. 오. 반응 반응 어땠어요? 네 태국에서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 너무 좋아서 아직도 차트 위에 있어. 오 어, <웃음> 생각보다 네. 좀 떴더라고요. 떴더라고요. 네. <웃음> 이제 태국에서 좀 제가 요즘은 <웃음> 아 태국 아, 아 지금 태국 우리 그라스. 한국 아이돌 중에 <웃음> 한국 아이돌 중에 네. 그 제일 그뜬 사람이 누구예요? 니쿤 아니에요, 니쿤? 뭐, 니쿤 선배님, 올리사 뭐, 선배님, 어, 리사, 뱀뱀 어. 선배님. 다 너무 아, 뱀뱀 맞아, 뱀뱀하고. 유명하님 어그 위에서 몇 위? 에요아 저는 이제 신인이라. 어. <웃음> 신인 네. 아무로 태국 가서 제가 신인이었어요. <웃음>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 따라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민니로 활동해요, 태국에서? 는 네 그냥 어, 아이들의 민리로 아이들 민리로 그냥 네, 처음으로 거. 간 거라서 진짜 태국 분들도 제가 태국인인줄 몰라요, 제 아, 근데 진짜 얘기하는 모를는거 네. 같아. 네. 발음은 네. 너무 좋고. 그러니까. 감 상당히 어 인정해 준다. 네 내가 제일 잘해? <웃음> 제목이 뭐예요? 활동했던 노래 제목이. 어 머니 허니라는 노래. 머니 허니. 네. 우리가 아는 그 머니? 네. 네. 머니 허니. 약간 돈이 없어도 나는 너 필요하다고. 노래 좀 불러 봐요. 머니하니 미래, 미래 o h baby 어, 그 이제 <웃음> 네. 그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가수분이랑 같이 콜라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야, 재밌었겠다. 도쿄에서 네, 재밌 활동하고. 네. 우기는 오기 우기는 뭐 했나요? 네, 저도 사실 좀 급하게 준비했지만 그 디지털 싱글 앨범을 냈거요네그앨 좀... <웃음> 페이지 라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어쨌든 제가 아쉬운 게 사실 I d 에서뭐활동 o 못해서 가지고 많이 아쉬웠고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페이지는 앨범 이름 이고 어. 안에 두 o 들어가고 첫번째 노래는 자이언트 t 이언트어 약간 사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우기의 편견 아니라 좋은 평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음. 귀엽다고 근데 사실 아 말하고 싶은 거는 우기 마음속에 큰 자이언트가 자이언트, 자이언트 같다. 그래서 나는 뭔가 몸도 작고 조그마지만 음. 나 되게 강하다, 강하다. 이런 느낌이 와. 하고 귀엽다고만 보지 마라. 난 자이언트가 맞아요. 있어요. 저 멋있어요. 아 우리 우기하고 슈화가 게임을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네, 네, 네. 어, 슈화는 어떤 게임 좋아해요? 저는 게임 스위치 게임도 좋아하고 배그도 좋아해요. 배구, 핸드폰 네. 모바일 게임 되게 좋아해요. 모바일 게임 좋아해요 네.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네. 어 정말 잘해? 네. 네. 와 끝까지 남아요 배구 하면 끝까지 남아야지 1등하는 거예요. 끝까지만 남아요. 오 네. 항상 남았었어요. 진짜? 네. 네. 어 아, 그럼 진짜. <웃음> 진짜 마이크를. 우기는 네, 네. 무슨 게임이? 아 저는 사실 머벨 게임보다는 뭐 움직이는 게 좋아해요. 아 직접 몸 쓰는 네.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네. 뭐, 운동도 좋아하고 활동적이에요. 아, 네네네. 와 그래. 그럼 뭐 우리 아이돌 체육대 이런데도 나가봤어요? 네. 그때 어땠어요? 성적이? 어. 어. <웃음> 그냥 몸만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이 그거 뭐 하는데 인생 을 하는 즐... 거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즐기면 되죠 뭐. 네. 그렇죠. 하는 거 하면 돼요. 뭐 네. 그냥. 뭐 성적이 중요해. 즐기는 중요하지, 중요하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저건 신경 안쓰요 어차피 안뭐 우기는 아이. 자이언트인데 뭐. 저 네. 네. 그렇죠. 감사합니 <웃음> <웃음> 네. 그렇잖아. 네. 우리 저기 민니는 뭘 잘해요? 저 저는 음, 개인적인 취미라든가 뭐 이런 거. 취미 사실 저도 평소에 필라테스랑 PT를 많이 하는데. 필라테스. 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잘은 못해요 저도 원래 활동적이지 않아서 뭐, 아니 좋아 제일 잘하는 거 하나씩 얘기해봐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거? 네.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이니까 이거 말고 저 휘파람 조, 잘해요 휘파람을 <웃음> 네. 잘해. 기가 막혀요 진짜, 진짜? 어느 네. 정도 야, 휘파람 기가 막히 게 분다는 건 어느 정도지? 아무 부... 뭐든 노래 할수 있어 마스크 끼고 괜찮아 요아 그럼 살짝 내리고 해도 돼요 살짝 아,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네 살짝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음, 어어 슈아 파트 킬링 파트 어케 어케 어 와, 좋아! 어때요? 진짜 잘하지 않아요? 어, 혹시 할수 있으세요? 할수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 오? 어? 민니야, 칠수 없어! 더더 더 어려운 거 할게요! 네, 더 어려운 거같 태국 네, 해봐요! 할수 있어요! 제가 태국 노래를 하겠습니다! 태국 노래 해봐 <웃음> 제가 냈던 노래를 할게요! 어. 시작! <웃음> 어. This 어, is competition. <웃음> 자 선배님 해주죠. 하나, 음, 음. 하나 둘 셋. <웃음> 오, 해봐 아시는데? <다> 아, 인정할, 인정할게요. 그러니까요. 오, 진짜 잘하시네요. 그니까요. 이 자, 예그 16년째 앉아 있는 이유요 <웃음> 네.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웃음> <웃음> <야, 야. 웃음> <웃음> 이건 어떻 잘하는데. 귀여워. 아, 아니 그 아이들 멤버 모두가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의 사건이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는데. 네. 요 아. 우기의 서약이란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뭡니까? 우기의 서약. 음, 얘기해 봐요. 이거 언제 엄지... 아, 이거 아, 핸드폰. 음. 아, 저는 사번인줄 알았는데. 어쨌든 <웃음> 아, 저는 제가 좀 말을 좀막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좀 약간 한번 걸리지 않고. 네, 장난 좋아하고. 그런데 아, 예, 멤버들도 아 기가 막히게 굉장히 잘 네, 받아는. 진지한 스타일. 진지 중. 아 진지. 예. 아, 그러면 장난치는 사람이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런 장난 아니라 예를 서야 같은 거 있죠. 제가 어물, 어, 옛날에 V앱에서 했을 때 소연이한테 막. 그때 뭐 한참 핸드폰 새로운 거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자, 근데 중국에 있어 가지고 오면은 아, 이거 사 줘. 이랬는데 저는 그냥 그래. 계속 얘기해요. 그 <웃음> 뒤에 언제 <웃음> 사 주냐고. 아, 심지어 저희 네버버 팬들한테 막 녹음해서 그 영상 보여 주고 저한테 언제 사 주냐고. <웃음> 그거는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어. 아, 잠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저 이제, 이제부터 말안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어, 우리 초등원들인 어, 여자애들 나오기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준 질문들이 있어요. 네. 본인이 해당한 질문,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해주세요. 아, 네. 슈화. 네. 슈화, 2022년 크리스마스 때 잠만 자서 일어나니까 26이 여닫고 그그그 그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진짜? 어 왜냐면 올로라막 질투나고 시기 막 그러 그래 갖고 일부러 며칠 자려고 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왜냐면 그날어 제가 안무 수업 받았어요. 어. 암무 수업을 받아서 엄청 힘들게 배웠는데 그래고 그 이틀잘해요 자요. 이렇게. 네, 그 집에 가서 잠깐 아,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한 1시간 잘까 생각하는데 어. 일어나대 이미 8두 시 지났어요. 우와. <웃음> 그래서 인스타 인스타에서 스토리에서 올렸어요. 아 제가. 그거를 네. 그렇게 자 버렸다니까 이렇게 네. 크리스마스로 그냥 자 버린 거네. 네. 와. 난 지났어요. 저 항상 낮밤 좀 바뀌는 스타일이요. 에 혼자 뭐 미국 계세요. 약간 시간 이 늦게 자고 늦게. 네. 어 그런 건네 신경 안 써요. 그냥 줄 때만 자요. 아, 근데 어, 너무 좋은 게 어디서도 잘 자. 맞아요. <웃음> 어디 이렇게 앉아 이렇게 자. 이렇게 잘수 있어. 요 오. 진짜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근데 그렇지. 나, 네. 나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제 딱 누우면 베개 뭐 어리 대자마자 자는 사람들. 네. 너무 부러워. 휘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그냥 이렇게 또. 지금 좀 잡아요 그러면. <웃음> 그럼 우리 진짜 요즘 잠이 많이 오니 진짜 족해갖고. 네. 근 진짜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선배님 진짜. 그럼 잠깐 저희 얘기나 하는 동안 좀 자고 있어요. 네, 있어. 자고 있어. <웃음> 자고 있어봐. 어. <웃음> <웃음> 이렇게 30분 동안 우리 아이들을 탈탈 풀어봤고요.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어머이가 oh 벌써예요. <웃음> <해요>? 마지막 인사, <웃음> 또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 자, 톰보이는 밑에 깔아놓고 우리가 쇼아부터 한 마디씩 일자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어 오랜만에 컴백했으니까 진짜 진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멤버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다 건강했으면 감사 어, 감사합니다 주겠습니다 아, 네 보기 네, 네저 아이들 진짜 오랜만에 컴백한 거라서 그 정규 앨범이니까. 어, 많은 분들 다 사랑해 주셔서 좋겠고 오늘은 컬투쇼 너무 재밌게 해 주셔서 우리 태균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라올게요 안녕 어, 민니도 한마디 요네 저희 오늘 외국인 라인으로 나왔는데 <웃음> 한국말이 좀 서툴러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웃음> 네. 저희 진짜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전거 모두 다 저희가 프로듀싱 참여한 아, 멋있어. 곡들이고. 진짜 멋있어, 네, 그래서 수록곡까지 예쁘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한국 산뽀. 멤버가 아닌 외국 라인이 와서 전더 신박했던 것 같아요 <웃음> 그쵸? 어저기나왔 뭐, 외국인 <웃음> 느낌이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또 그로브 하시잖아요 아, 아, 아. 그로브 하시잖 어, 다음에 또 우리 완전체로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한번보이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대박나십시오 저는 이거 듣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실게요 땡큐! 땡큐. 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네 아이 넘을 때의 종교 앨범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타이트 곡 탐보이라는 곡인데 진짜 좋고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이제부터 활발하게 활동할 테니까 다들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 암, 어, 힐링 노래 힐링 파트. 파트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 예. Yeah. Yeah. 참보이 아아 아, 쿵쿵 아아 아, 아, 쿵쿵 네. 네. 네 안무까지도 따라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저희 아이돌 완전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릴까요? <웃음> 하나 둘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웃음> 아이돌이었습니다 안녕 네. 에러, 에러, 에러.